어린 시절 비디오로 보게 된 울트라맨.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울트라맨의 모습은 대략 제트맨과 울트라 90이죠.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매니아들만 있지만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선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울트라맨 시리즈의 방대한 세계관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로부터 300만 강년 떨어진 m 7 8성운 빛의 나라이자 울트라맨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18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세가지 종류의 인종이 있습니다 온몸이 붉은 레드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빛 바탕의 붉은 줄무늬를 가진 실버족 푸른 색깔을 가진 블루족이죠. 원래 울트라맨의 모습은 지구인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진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6만 년전 태양이 대폭발해 별 전체에 빛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빛의 나라 과학자들은 인공 태양 플라즈마 스파크를 개발해 빛을 다시 가져왔고, 특수한 방사선인 디포라이터의 영향을 받게 되죠. 이 영향으로 인해 빛의 나라 사람들은 모두 초인적인 힘을 지닌 울트라맨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디포라이터 강선이 적은 곳에서는 생명 유지가 힘들어 컬러 타이머를 달고 있습니다. 컬러 타이머를 달고 있으면 우주 공간에서 장시간 활동할 수 있고 지구에선 3분간 활동할 수 있죠. 울트라맨의 심장과 이어져 있으며 평소에는 천색이지만 에너지가 없거나 위기 시에는 붉게 변합니다. 울트라맨들은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만 힘을 사용합니다. 악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우주를 지배할 힘도 가졌지만 정신적, 윤리적으로 선하게 발전되어 있죠. 우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우주경비대도 창설했는데요. 우주경비대 소속의 울트라 대원들은 100만명에 달하죠. 지구를 지켜주는 대원은 전체 울트라맨에 비교하면 극소수도 안됩니다. 목표는 오로지 평화이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구가 스스로 강해질 때까지 잠깐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입장에서 볼땐 영웅을 넘어 신같은 존재로 봅니다 지구인들도 울트라맨들의 목표를 아는지 스스로 힘을 키워가고 있지만 매번 외수들에게 털리는 실정이죠. 울트라맨은 전세계에 가장 파생작품이 많은 TV시리즈로 기네스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울트라맨 종류도 많지만, 미국 호주에서 나온 시리즈도 있으며, 미국 마블 코믹스에서도 울트라맨을 연재하기로 하였죠. 현재는 너무 많은 울트라맨들이 나와 누가 누군지 모를 지경인데요. 다음 편은 울트라맨 종류와 역사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